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툴츠 툴바 중에서 이 프로파일 피처 그리고 컬 베이처 애널라이시스 그리고 스케치였던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이 투데이 애널라이시스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스케치 이상 유무를 이제 판단하는 이두 음, 개의 아이콘 명령 중에서 특히 두 번째 거 있죠 요거는 여러분이 좀잘 기억하고 계시면 상당히 편리할 때가 있을 겁니다 형상이 이상하게 안 올라와요 그럴 때는 요 기능을 이용하셔가지고 어디 구멍이 뚫려있는지 안 뚫려있는지 틈새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이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 프로파일 피처 기능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 프로파일 피처랑 우선 파트 디자인이나 GSD 등의 명령에 사용할 프로파일을 생성하는 기능입니다 아웃풋 피처와는 달리 여러 개의 조합으로 해서 프로파일 생성이 가능하다 아웃풋 피치 같은 경우는 단일 선만 인식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GSD에서 이제 많이 쓰게 되는 기능인데, 아웃풋 피치 기능은 GSD든 아니면 이 파트 디자인에서 어디에서나 여러분이 잘 활용하시면 상당히 유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죠. 자, 파일 유하겠습니다 파트로 들어오죠. 포지션더 스케치로 해서 들어오겠습니다. 사각형을 음 요거로 하나 그려보죠. 이렇게 하시고요. 자, 치수도 한번 줘볼까요 오랜만에. 여기는 100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음, 높이 있죠? 여기는 30으로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그렸어요. 그 다음에 한번 필렛을 따보죠. 노트림으로 하겠습니다. 찍고찍고 자, 이렇게요. 15는 지우고요. 여기와 여선을 탄젠트 구속을 주겠습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요선은 대칭 복사 하죠 요선을 기준으로 해요 자 그런 다음에 선을 한번 끊어 보겠습니다 요선하고 요선을 음, 지우개 있죠 더블클릭 한 다음에 세번째거로 요선이 있죠 여기를 지금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여기든 여기든 상관없죠 이이 원을 이용해서 요점에서 잘릴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분할 될 거다 이런 얘기예요 네. S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선으로 분할이 됐죠 요쪽도 이제 분할이 됐어요 아래쪽도 한번 찍어 주셔가지고 이렇게. 요렇게 분할을 시켰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어떤 작업을 하려는지 한번 보여드리죠 자 빠져나오겠습니다 자 일단 형상을 세 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는 사각형 형태의 어떤 형상을 만들어 보고요 두 번째는 한쪽만 둥그런 거세 번째는 다 둥그런 거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죠 자 패드 하겠습니다 스드 하시는 분 중에서도 일단 요, 고토 프로파일 데표니션 기능을 잘 모르시는 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자, 요것도 잘 쓰시면 아주 편리하죠. 스케치 중에서 일부분만 쓰는 기능이죠. 그러니까, 아웃풋 피처 있죠? 어, 프로파일 피처 기능이 왜 필요한지 그걸 설명하려다 보니까 여러분한테 지 설명 안 하는 거를 저, 어, 가게 되는데 좀 죄송합니다. 자, 일단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설거 아니니까요. 서브에 잡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깥 사각형을 한번 그려보자. 그럼 바깥쪽 라인을 찍었어요. 여기까지 르죠 그러면 바깥쪽 또 찍고요. 또 찍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연두색이 되게끔 됐죠? 오케이 하면 오케이 2 0으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하면 형상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자 하이드하겠습니다. 또 프로파일 하신 다음에 한쪽 찍고요. 여기 찍고 이번에는 호 찍고 이렇게 하면 한쪽만 둥그런 게 만들어지죠? 그 그렇죠? 쉬워 해보겠습니다. 요렇게. 사실 이제 두 개가 겹쳐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하나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쵸? 그렇죠? 자, 이런 상황이면 지우고요. 얘도 하이드 해놓겠습니다. 따로따로 보고 싶으니까 바디를 새로 하나 만든 다음에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프로파일 들어오셔가지고 찍고요. 여기 찍고 라인, 얘 예, 찍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하겠습니다 얘를 쇼 해보죠 그럼 둘다 보이죠 현재 워킹 바디만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다 그랬죠 요거 누르면 되는 거였죠 얘를 워킹으로 하면 얘만 보이는 겁니다 아우 마우스 오른쪽 워커 오브젝트 하기 귀찮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서 여러분 왔다 갔다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그러 어떻게 됩니까 두 개의 바디 내용이 다 보이는 거죠 새로운 바디를 또 하나 만들겠습니다 인서트 바디 하죠 요거는 일단 하이드 해놓겠습니다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프로파일 한 다음에, 이건 다 둥근 거로 해보죠.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오케이 하겠습니다. 오케이 하죠. 그럼, 어떻습니까? 맞죠? 다 보이게 해볼까요? 이렇게한 다음에, 눌러놓으시고, 왔다 갔다 해보면, 음, 하나의 스케치 가지고 어떻습니까? 영상에세개 만들었죠. 죠 이게 틀린 방법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해요.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거죠 아니 패드 할때마다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프로파일 들어가서서버 잡혔는지 확인하고 또 스케치 찍고 그것도 한번에 찍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번 띵띵띵 계속 눌러줘야 되고 너무너무 귀찮은 거예요 저만 그런가요? 예자 패드는 다 치우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케치 안에다가 정의를 해 놓는 겁니다 요거는 꺼지죠 스케치 안에서 정의를 해놓는 겁니다. 이미. 아, 이 스케치 중에서 어떤 거는 어떤 형상을 올때 쓰고 어떤 거는 어떤 형상을 올때쓸 거니까 미리 내부적으로 프로파일을 만들어 놓는 기능입니다. 자, 눌러보죠. 색깔은 여기서 변경하셔도 됩니다. 자, 노란 거로 해놓을까요? 그런 다음에, 어, 나는 사각형들을 만들 거니까 바깥쪽 사각형 형태만 이렇게 쭉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요. 좀 진하게 표시되는 거 보이시죠? 요거는 미리 점검하는 기능입니다. 탄젠시하냐 아, 안 해줘. 지금 딱 꺾여 있는데. 에러 난 겁니다. 에러 났다고 해서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탄젠시 한지 안 한지. 점검만 하는 것 뿐입니다. 연결되어 있느냐? 연결되어 있으니까 에러 없죠. 그렇 뭐, 컬이치 하냐? 당연히 컬이치 하지 않죠. 탄젠시 하지도 않는데, 뭐, 공률이 연속성이 있겠습니까? 에러 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자, OK 누르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부적으로 보면 뭐가 되냐면, 여기 보면, 음, 이렇게 프로파일이 하나 만들어진 겁니다. 아시죠? 자 그러면 하나 더 만들어보죠 또 이번에는 음, 분홍색으로 하셔가지고 한쪽만 둥글거니까요 그냥 선또 찍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그 다음에 요렇게 오는거죠 여기 여기 됐어요 오케이 또 하나 만들어진겁니다 이렇게요 이번에는 다 둥근거로 해보죠 어 시안색으로 하고요 자 요렇게 둥근거 둥근거 여기여기 여기 잡아 주면 되겠죠? 오케이. 하면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빠져 나와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프로파일 하나, 둘, 세개다 만들어진 거예요. 자, 패드해 볼까요? 굳이 여기에 고토 프로파일 할 필요 있나요?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나 프로파일 5번 쓰겠다. 클릭만 해 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은 밖에서 하느냐, 안에서 하느냐의 차이점입니다. 하시고 다시 패드. 이번에는 6번. 음. 오케이. 됐죠? 파트 2번, 바디 2번, 워킹 하시고요 다시 패드, 이번에는 7번 이렇게얘 눌러 놓고 한번 왔다 갔다 해 보십시오 그렇죠? 다 됩니다 그렇죠? 결국은 하면서 프로파일을 정의해 쓰는 거냐 아니면 스케치 내부에서 이미 프로파일을 정의해 놓느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어, 프로파일 피치 기능이다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아웃풋 어, 저 같은 경우는 이거 가끔씩 씁니다. 아주, 음, 난해한 문제를 해결할 때이 기능을 쓸 때가 가끔씩 있었어요. 이거는 꼭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고토 프로파일 데피니션, 그 기능도 꼭 기억을 하시고, 그 기능은 파트 디자인에서만 쓸수 있다는 거. 결국 저 GSD 넘어가셔서 쓰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이 아웃풋은 파트 디자인이든 아니면 저기 GSD든 다 쓰실 수가 있습니다. 알죠 한번 들어가 볼까요? GSD에서. 그러면 다시 한번 보이게 한 다음에요 아니, 보이게, 보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에이, 켜져 있었네요 자 돌출해볼까요? 예예 예, 찍으면 됩니다 그냥 돌출 잘 되죠? 예 아무런 문제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네. 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요 컬베 r v e e d g n a l 기능은 사실은 GSD에 보면 여기 어디있나요? a n a l y s 기능이 따로 있습니다 주로 이제 커버, 곡선이 부드러운지를 검증하는 기능입니다 그렇죠? 있는데 고게 이제 스케치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자 한번 일단 파트 디자인으로 맞춰놓고 요거는창 닫죠 파일유 파트 들어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케치 환경에서요 이렇게 곡선 있죠 클릭 클릭 클릭 또딱 네, 그렸어요 그런 다음에 곡선 찍고 얘한눌러 예, 보시죠 그럼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죠 어떤 데는 이렇게 부드럽고 어떤 데는좀 음 꺾여 있다 그러면 오케이 하신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이 선을 보면서 여러분이 수정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보십니다 일단은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어 정확히 말하면 자 다시 한번요 얘 찍고 음 들어오죠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이렇게 보일 겁니다 여러분 모함이 뭐 이렇게 크게 보일 거고요 어 반지름만 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커브랑선 각 지점에서의 반지름 값이 다 틀린 겁니다. 반, 완만한 쪽은 반지름이 크고요. 이렇게 급격하게 꺾이는 부분은 반지름이 작습니다. 원이 작잖아요. 이기 원이 크고요. 그러니까 그 반지름의 역수가 컬베이치라고 합니다. 곡률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네요. 그래서 여기 뭐 콤보라고 합니다. 이거 콤보고, 녹색선 있죠? 이런 콤보 보이게 할지 말지, 이거는 위에 지붕 보이게 할지 말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꺼버리면 그냥 안보여요 이런 최소값 공률의 최소값 이런 공률의 최대값을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둘다 보고 싶으면 체크하시면 돼요 반대로 보실 수도 있고요 자 일단은 이 어, 지금 스케치 배우시는 분한테 이거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요 무슨 얘기냐면 아이 녹색선이 부드러워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점을 끌어가지고 막 움직이시면서 여러분이 녹색선이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되지 않으면, 그렇죠? 이 부드럽게 연결되 있지 않,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다고 봐야 되나? 이렇게 꺾여 있으면 좋은 공, 이 선을 이용해서 돌출했을 때 좋은 곡면이 만들어지지 않다. 는 이렇게 보시면 딱 맞습니다. 아시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곡률의 어떤, 이런 것들은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신경 쓰시죠? 이 곡률을 스케치 내부에서도 점검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스케치 안에서도 점검할 수 있지만 은 GST에 들어와서 요거 가지고도 공유를 점검할 수 있다. 그렇지만 수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는 이게 지우시면 됩니다. 수정하려면 결국 스케치 안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케치 안에도 이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GST에는 스케치 안에 수정하는 것도 아닌데 부직약기왜 있을까요? 이런 거 있죠. 그렇죠? 여기서도 스케치 안에 들어가지 않고도 3차원상에서 바로바로 이런 선들을 활용해 가지고 점을 활용해 가지고 여러분이 곡선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애널리시스 기능이 따로 있는 겁니다. 자, 일단 곡률을 분석하는 도구다. 그 녹색 선이 좀 부드러우면 그 커브로부터 만들어지는 곡면도 부드럽게 된다. 요 정도만 여러분이 좀 감을 잡고 계시기 바랍니다. 죠자그다음요세 번째 거이 스케치 검사하는 기능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카티아에서 스케치 좌업 후 3d 형상을 생성할 때 스케치 이상으로 인해서 형상이 안 올라갈 때가 있겠죠 그럴 때를 대비해서 스케치 내부에서 스케치가 이상한지 안한지 점검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새로 파일 열죠 파일 이 파트로 들어오겠습니다 자 일단 워커벤처는 파트 디자이너 맞추죠 혹시 나는 이거 없는데 예앞 강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메카니컬 디자인의 파트 디자인 이까이들라가 귀찮으니까 따로 빼내놓은 거예요. 커스터마이저 강의란 보시기 바랍니다. 사용자 정의 자 스케치 하나 들어오겠습니다 제가 사각형 하나 그려보죠. 요렇게 하나 그렸어요. 자그 다음에 치수를 한번 주겠습니다. 지금 어떤 상태죠? 아직까지 불완전 정의 상태죠. 요거 눌러보시면 두 개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첫 번째 거는 계략적으로 점검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완전 정의 상황이냐 아니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더로 돼 있으면 아직까지는 불안정 구속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제가 치수를 더 주가지고 완전 정의를 시켜보죠.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이렇게 줬습니다. 그럼 녹색이죠? 그럼 이거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어? i 아 어? 완전 정의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ISO는 약자로 보시면 됩니다. 뭐,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국제표준기구에서 이렇게, 음, 지시하는 어떤 규약하고 있는 규칙을 잘 지키고 있다. 뭐,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다 대고 제가 뭔가 이상한 헛발을 많이 했어요. 펠레리즘줌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과우석 상태죠? 눌러보시면 오버 상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오버 상태는 색깔만 봐도 금방 알수 있죠. 그래서 필요없는 구석을 그렇다고 이제 필요없는 구석을 자동으로 지워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스스로 지우셔야 됩니다. 아셨죠? 요거 눌러가지고 요거 누르셔도 되지만 보통 요거 누르고 들어옵니다. 스케치 점검하실 때. 자. 그러면 제가 원을 하나, 또두 개를 그렸어요. 그 다음에 요거 가지고요. 이렇게 거점을 찍지 않고 아직 근처점을 찍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여기다 치수를 한번 줘볼까요 2점이랑 이 2점이랑 이 거리값을 한 0.2로 주겠습니다 하이해 보자 그럼 이렇게 봐서는 어 여기가 떨어졌는지 붙었는지 시각적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기 없다는 지금이야 뭐 억지로 제가 떨어뜨려 놨으니까 한번 다 알겠지만 어 그러면, 나중에 이제 빠져나와가지고, 왜 스케치 잘 그렸지? 해가지고, 패드, 마우스 오른쪽, 일부분만 쓸 거니까요. 프로파일 해가지고, 얘예 찍었습니다. 어, 잘 됐네. 오케이 누르면, 얼라리오. 뭐야. 뭔 에라야. 뭐, 어디가 오픈돼 있다는 얘기야? 어디가 오픈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 된다는 얘기죠. 폐곡선이 아니니까. 보통 이제 3D 영상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폐곡선 형태로 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뭐, 개곡선 형태로 오픈된 스케치 가지고는 불가능해요. 야, 이거 어디서 열어난 거야? 아, 열받게 시네그렇죠 <웃음> 근데, 스케치 바깥에서도 이 까만 점 있죠? 까만 점에서는 거의 오픈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까만 점이라가지고 무조건 열어난 상황은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경험을 많이 해보셔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까만 점에서 지금 열어났다 이렇게, 오픈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수정하고 돌아오죠? 또 다르게 점검하는 기능은 요거 눌러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하, 클로저. 폐곡선이네? 뭐 이상한 대화상자 뜨죠? 이거에 대해서는 좀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곡선이죠? 얘도 어떻습니까? 이 방향선을 말하는 거. 어? 폐곡선이네? 클로즈 되있네 어? 오픈돼있네 어? 얘가 문제구나? 그럼 어디가 오픈되있는지 어떻게 확인하죠? 여기 보면 이렇게 뭐 동그란 거 있죠? 요거 있네. 여기가 오픈돼있는 겁니다. 얘는 클로즈 되있다는 얘기입니다. 오픈되어있다. 아시죠 그렇다고 해서 얘가 자동으로 막아주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수동으로 막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럼 요거는 뭘까요? 보조선으로 바꾸는 기능입니다. 죠예 네. 바꾸는 기능이었고요. 자 물론 보이선으로 바뀐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선택하고 여기 저저 클로즈한 다음에 나중에 다시 선택하고 실선으로 변경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얘기였고요. 요거는 뭘까요? 원 같은 경우 있죠. 이렇게 다시 음, 정원으로 바꿔주는 기능입니다 어느 한 곳이 뚫려있다 그러면 이거는 지우는 기능이고요 이거는 뭘까요 컨스레인터를 감추는 기능입니다 이거는 예, 보조선을 이렇게 하이드했다 보조선을 감추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방향을 바꿀 때 쓰는 거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이따 설명해 드리죠 자 일단 클로즈 하겠습니다 빨리 나온 다음에 한번 돌출해보죠 이 스케치 가지고요 오케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면을 약간 옵셋 개념으로 앞쪽으로 쭉 적당히 빼고요. 이 면에 스케치하고 들어오겠습니다. 그러면 저 뒤에 있는 형상을 뭐할수 있죠? 또 투영해 올 수도 있죠. 이렇게. 여기까지는 배우셨어요. 그럼 요거 들어가 보면 클로저 좋습니다. 근데 유지 엣지에 보면 뭐가있습니까 프로젝션 하는 거라든지 했던 이 3D 지오메트리 기능으로 이렇게 뽑아내는 것들 있죠. 거기는 유지 엣지에 다 모여 있습니다. 유제째. 자, 그거를 이제 여러분이 연결 관계를 끊는다든지 비활성화 시킨다든지 지운다든지 그럴 때 쓰는 기능입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어? 내가 사각형이 아니라 이 원을 투영해 왔어야 되는데 괜히 사각형을 투영해 온 겁니다. 물론 클로즈하고 다시 지우고 다시 투영해 오면 되죠. 그렇지만 여기서도 잘못 해 왔으니까 리플레이스 대체하는 기능입니다. 찍으시고 이 면을 찍어보죠. 확인, 클로즈, 월라리오 바뀌지 않는데요? 쌤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요? 빠져나와 보시죠. 그럼 이렇게 변경된 게 보이시죠? 다시 스케줄 들어오겠습니다 이렇게 변경돼 있는 겁니다. 굳이 안에서좀 변경해 주지. 그렇죠? 고를 때 쓰는 게 요기능입니다. 요거는 당연히 뭐 치수 보이게 할지 말지 뭐 보여줘서는 보이게 할지 말지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얘기였고요. 그 다음 요거는 좀더 세부적으로 진단하는 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만든 음, 요 스케치 1번 있죠 더블클릭하고 들어오죠 보면 여기 보면 좀더 세부적으로 맞죠? 그렇죠? 상태를 확인할 수 있죠 IF 상태냐 언더 상태냐 치수를 안줬으니까 당연히 언더 상태가 되겠죠 그런 예, 것들을 좀더 어, 세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여기 다이어그노스틱 예.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제가 발음이 짧아가지고 발음만 잘 됐으면 국제적으로 놀 텐데 말입니다. <웃음> 자, 여기 스케치 분석하는 기능이었다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허관을 때는이 대화 상자는 왜잡았떠냐 그래서 여기 이제 방향을 바꾸는 기능입니다. 이왜 잡았다는지 한번 살펴보죠. 자, 새로 파일 하나 열겠습니다. 파트해보죠 제가 이 스케치를 이 면을 잡고 스케치 안으로 들어오겠습니다 그다음에 간단하게 뭐 어, 스프라인 가지고요 원점에서부터 클릭 클릭 클릭 하겠습니다 원점 요점 더블클릭 하셔가지고 뭐 제로 잡아주면 되겠죠 예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예 찍어보죠 이 예, 선을 한번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지금 방향성이 어떻게 되있죠 요쪽이 방향성이 되어있는 겁니다 맞죠이 방향성이요. 그 방향성, 이 그, 요 그러니까 점에, 얘가 출발점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요 점에서부터 이렇게 방향성을, 어, 면이란 것도 어떻게 보면 앞면, 뒷면이 있지 않습니까? 공면도 마찬가지예요. 윗면, 아랫면. 커브도 마찬가지예요. 커브도. 그런 출발점이 어디냐. 그 출발점을 바꿔주는 게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요. 그죠 네, 클릭하셔도 됩니다. 그럼 저는 여기 이렇게 잡았어요. 클로즈 했습니다 빨리 나왔어요 다시 요 면을 하나 더 앞쪽으로 빼겠습니다 한 100정도로요 그런 다음에 요 면에 스케치하고 들어가있습니다자 다시 한번 요거 가지고요 원점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이렇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얘 같은 경우 음, 방향성이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있죠 방향을 반대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잡았어요 그럼 얘는 어떻죠? 방향성이 출발점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 있고 두번째 같은 경우는 어떻다는 얘기죠? 출발점 어디 있었습니까? 이쪽에 있는 거죠 얘는 이쪽에 있고 맞아? 자 그런 다음에 GST에서요 한번 멀티 섹션을 해보겠습니다 멀티 섹션에 항상 단면 단면 단면을 이용해서 형상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단면의 개수에는 제한이 없어요 제가 이쪽을 찍어보겠습니다 출발점 여기 있었죠? 근데 이쪽을 찍어보죠? 그래도 출발점이 어디로 인식되면 여기로 인식되는 겁니다. 그럼 예를찍어보자 그럼 출발점이 어디로 인식될까요? 여기로 인식된 거죠. 그럼 반대쪽을 찍어볼까요? 그래도 이쪽으로 인식되는 겁니다. 그럼 출발점 방향이 틀리죠? 화살 방향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백발백점 면이 꼬여가지고 에러납니다. 그럼 또 스케치 들어가서 그렇게 바, 며, 스케치의 던 방향을 바꿔줘야 하는데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클릭하시면 돼요. 그럼 방향이 맞죠? 그럼 프리뷰하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서 굳이 안쪽에, 스케치 안쪽에서 그 커브의 어떤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그 안으로 들어갈 이유는 저는 100개 중에서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굳이 이제 방향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그렇죠? 이런 멀티섹션이나 스윕에서 커브의 어떤, 음, 서 어, 출발점을 맞춰주기 위해서 방향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그 명령을 수행하는 와중에 이렇게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바꿨어요. 그 다음에 스케이트 들어와 보죠 얘 예, 찍어보죠 얘 예, 들어와 보겠습니다 그래도 어떻습니까 얘 예, 자체적으로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아시죠자 그러니까 여러분 어, 그냥 거, 여기서는 요 기능은 아 그냥 커브의 어떤 출발점의 위치를 이쪽이냐 저쪽이냐 거점에서 그 이끝점으로 그 이동시켜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지 그걸 굳이 이용하기 위해서 야너 들어올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자, 물론 미리 정리해놓고 쓰면 훨씬 더 낫겠죠 굳이, 음, 멀티 섹션 할때 방향을 안 바꿔도 되니까요. 그런 장점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여기 스케치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데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까만 점이 있죠? 스케치에서 빠져나왔는데 까만 점이 있다. 그러면 오픈되어 있다라는 거. 그게 분명히 에라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만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